김나영, 남편과의 영화같은 러브스토리 다시금. 둘째 임신. 방송인 김나영이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김나영과 남편의 영화같은 러브스토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. 김나영은 과거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. 당시 김나영은 남편이 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며 결혼 전 남편이 미용실에서 나오던 자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. 김나영의 미소에 반한 김나영 남편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서두 번째 만남을 마련했다는 것. 이에 김구라는 미소가 아니라 이에 뭐 끼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? 라고 말해, 웃음을 자아냈다. 이어, 김나영은, 정가은을 통해, 연락이 왔고,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. 한편, 김나영의 소속사 IOK컴퍼니 관계자는, 11일 김나영 씨가 둘째를 임신했다며, 자세한 일정은 모르나 발. 9월 여름 중 출산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임신 소식을 알렸다. 김나영은 지난 2015년 결혼 후 첫째 아들 최신우 군을 출산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. <목소리>